예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아덴 전도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전도는 전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17장, 16절로 21절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아레오 바고에서 하는 바울의 강설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강서를 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부분 도입부분을 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본문을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 이러라 전함을 인함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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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본대로 바울을 데리고 그곳까지 온 베레와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그곳에 남겨두고 다시 베레아로 떠났죠. 신라와 디모데가 같이 그곳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을 속히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저들은 떠나게 되죠. 그 저들은 그 부탁을 받고 또,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속히 그곳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도착했을 처음에는 마음으로 무척 감개무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이전에 있었던 베리아에서 쫓겨서 그곳까지 먼 그곳까지 온 처지였지만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의 한 진전을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을 이 역사적으로 큰 전통의 도시인 아덴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뭐 아덴에 가보면 그 문명 그 찬란한 문명을 보면 눈이 휘둥그래질 정도예요. 아무튼 바울, 바울이 그 거기 아덴에 갔을 때는 그 세계 최고의 그 도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던 그런 그런 지역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아덴 도시를 두루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 아덴을 두루 살펴보니 온성이 온통 우상 문화의 천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웃음> 보통 사람들이라면 단순히 그곳에 뛰어난 종교 풍파, 풍과 그 예술적인 전통, 그리고 그 탁월한 건축술 등등을 보고 감탄을 하고, 감탄에 감탄을 하고 말 것이었겠지만, 바울은 그 탁월한 영적 감각으로 그 문화의 배경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보고 마음의 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지속적으로 바울의 마음에 들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학문과 문화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반이 없는 인본주의와 또 우상문화의 꽃을 피운 그곳의 모양을 보고 매우 가슴스린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웅대한 파르테논 신전, 각종의 기념비, 그리고 각양의 예술품 등등을 보고서 그저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을 한 것이 아니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 없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는가? 생각하고, 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생생하게 다 있었죠. 지금은 뭐, 제 2차 세계대전 때그 터키 군대가 거기다가 뭐 폭약을 놔뒀다가 거기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게 다, 다 그냥 산산히 공중분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그, 그, 이제, 뭐야, 부서진 조각물들을 다또 사가지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리스하고 싸우고 있답니다. 그, 내놓으라고, 그거를. 근데 연구해서 못 주겠다. 아무튼 제가 그 2012년도에 아테네 갔을 때는 기둥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복원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그때 갔을 때도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그, 신전들의 그 건축술이나 그, 그 당시에 그 문명들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했구나. 지금도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데 그때 바울의 그, 그때 그 시각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우상 문화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이제, 그, 그 우상의 문화를 섬기는 걸 보고 분노가 난 것입니다. 그 아덴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그 아덴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아덴은 피라에오스 항구에서 8km 떨어진 내륙의 도시로서 그 아티카와 펠레, 폰레수스 사이에 약 80km에 걸쳐 뻗어 있는 에게의 지류인 사론만이라고 하는 그 위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항구가, 이제, 그, 피에라, 피라에우스, 그 항구가 이렇게 배 대기 좋은 아주 바다에 그, 풍랑을 피해가지고 배 대기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더, 어, 이, 그, 북동쪽으로 조금 8km 정도 올라가면 그 아테네가 있습니다. 음. 아무튼, 그, 그 당시, 이제,는 이제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긴 했어요. 이 아대는 아티카의 영웅, 데세우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아덴는 페리클레스 시대의 그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페리클레스 시대가 언제냐면 주전 495년에서 429년까지입니다. 그때 많은 신전과 각종의 여신상, 예술품 등이 활발하게 건축됐다고 합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도 사실 몇십 년에 거쳐서, 그, 어, 좀 건, 건축된 겁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될것 같은데. 그옛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던 터 위에 그 새로운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 거라고 합니다. 파르테논이라는 말이 아마 처녀, 세, 그, 처녀의 그, 신전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웃음> 아무튼 그 유명한 대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델, 델, 델포이 동맹이라고 이제 아덴, 아덴의 그 중심으로 한 그런 동맹 국가가 있었고 또 펠로폰네소스 그, 동맹이 따로 있었어요. 그, 동맹의 그 핵심 그 국가는 그, 아덴의 밑에 있었던 스파르타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두 국가가 워낙 그 다른 색깔을 띄고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스파르타 그 동맹군의, 동맹군이 이제 그, 음, 그 뭐야, 그,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델포이 그 동맹군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쇠락의, 그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아온 지성이나 철학, 그리고 예술적인 내용들은 그 수세기 동안 그 명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덴으로 말하자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최고라고 할 만한 그런 전통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지금 지금의 뭐 뉴욕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주전 5세기 이래로 이 도시는 고전 문명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사상이 비롯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의 고도이자 수도였던 것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에 합병되면서도 그 지적 우월성을 숙이지 않았었는데 그 시비타스 포에데라 타라는 그런 조약으로 그 당당함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도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고 자치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시비타스 포에데라타라는 그런 조약인데 그만큼 로마는 워낙 그뭐 군사력의 힘이 있었지만 그 문화 문명적으로는 그 그리스 그 헬레 아덴 문명에 워낙 못 미쳤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수용한 거죠.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의 고향이 바로 이 아덴이기도 해서 그 명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동경하는 곳이기도 했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그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파르테논 신전은 이 도시의 수호 여신 아테, 아테나 신을 위해 여신을 위해서 생긴, 세운 것인데 그 건축 양식을 보면 도리아 양식이었습니다. 아주 남성적인 그런 양식을 도리아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비교 대조적으로 이제 그 이오니아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성적이고 또 코린트스식이라고 하는 거는 더 화려한 그런 그런 양식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 도리아 양식의 백미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건, 건물이었습니다. 파르테논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에는 그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신전이었던 에렉테온과 아크로폴리스의 벽을 통해 이어지 입구가 이어지는 그런 프로필리아 신전도 있다고 합니다. 그 건너편에 그 신전이 있었어요. 제그그 그, 그 신전도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는 신화적이고 아주 가설적인 사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고, 그것을 형상으로 극대화하는 우상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아덴이라는 명칭도 하늘의 여신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땅의 풍요의 여신이라는 데메테르, 신중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우스, 또 아프로디테, 굉장히, 그, 저, 아름다운 그런 여신을 또 상징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이 도시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공허감에 빠져 어, 있었는지를 저들이 추구하는 행태에서 분명히 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늘 새로운 걸 추구했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좀 나은 듯하게 보여야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심성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그런 유행의 그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인 거죠. 지금 뭐, 이제, 그렇잖아요. 뭐, 파리가 유행의 첨단의 도시인데, 파리에서 한번 유행하면 전 세계로 다 퍼져버리잖아요. 그런 식,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파리, 그 뉴요커라든가, 뉴요커라는 말을, 그런, 그, 의미가 담, 담, 담고 있는 그런 뉘앙스라든가, 그런, 이제 아덴이 담고 있는 뉘앙스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고 뭐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뭐 오늘날도 뭐 하나 유행한다고 그러면 서로 그거 못 사서 안 다리고 그거 뭐못 입고 못못 못 누리고 그못 먹고 못 즐기고 한 것을 참그 뭐 원시인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누린 사람이 자랑거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덴의 사람들도. 그랬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가지고 무슨 복음을,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종교를 얘기하나 와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좀 나아야 아 이제 수용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도시에 그 외형의 화려함에 결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내면으로 철저하게 죽어있는 이 도시의 행태, 생태를 파악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는 말은 우상에 넘어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사조의 지배를 받아 옴삭달싹도 못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에 매여 있고 그 매임의 결과 우상으로 숲을 이룰 정도로 어 그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로 시대에는 아덴의 공식 우상만 300개가 넘었다고 하고, 신상의 종, 종류만 3만개가 넘었다고. 이건, 뭐, 일본도 이제 범신농 국가인데, 일본도 뭐, 각종 신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 그런 것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지만, 아무튼, 이 아덴은 뭐, 어마어마, 당시 아덴에는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아니했다고 추정합니다. 약 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위대한 과거를 추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 도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아덴이라는 도시가 먹고 사는 것에서한 단계 진전된 도시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잘못되게 진전된 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전통 문화의 그 유산을 누리며 앞서가는 철학의 그 체계 하에서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하고 최첨단의 문명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이면에 있는 실체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직시한 것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그런 불의의 세계의 현장을 로마, 그, 본 것입니다. 로마서 그 1장, 21절로 25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해지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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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 이방인들의 죄를 그 얘기할 때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마의 그그 그 어떻게 보면 로마 문명의 원천이라고 볼수 있는 그 헬라 문명. 그그 그 세계에는 더 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안목을 가졌던 바울은 마음에 가득한 분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거짓된 것에 대한 분노요. 우상의 휩쓸린 인간의 타락을 보고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로마나 뭐 이제 아데 아테네에 가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어, 얼마나 그 우상문화에 찌들어 있는 도시들인가 하는 걸알수있어 사실, 그, 다른, 유럽의 다른 곳을 다 돌아보는 곳하고, 또, 로마나 그, 아테네, 아테네를 돌아보는 곳은 또 다른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워낙 문명적으로 뛰어난 그,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해 봐야죠. 예. 그러면 바울이 느낀 분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하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분노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신 분노는 파괴적이고 육신적인 감정의 분노입니다. 웃음에도 각기 색깔이 있듯이 분노에도 다른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한그 거룩한 분노는 그, 이 불의한 일을 보고 느끼는 그런 의분입니다. 의분이었습니다. 그냥,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화, 화를, 화가 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짓손자 발람의 미혹을 받아서 음행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 비누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범죄자들을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진노는 그런 성격의 거룩한 분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 그 중에서 이제 뒷부분에 그 10절 1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하시면 다 그냥 다 없앨만 한데, 이제 비누하스가 그 주님의 그 질투심, 그 거룩한 분노를 대신해서 이제 여기 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일로 이제 그 진노가 그치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아마 이런 거룩한 분노를 나타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국경륜 하에서 허용되었던 분노의 방식이 그대로 신경륜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경륜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같이 공존하고 입장이었기 때문에 분노에 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신경륜 하에서는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뭐 저기 어 여기 절간에 이게 우상들 많으니까 가서 막 거물고. 그렇게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그 칼의 권세는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그 경륜 속에서는 그런 일을 할수 없다. 어디 가서 이제 당군 상, 목 자르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제 그것을 내가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행사할 수는 없다. 이제 종교 개혁 시기에 종교 개혁 시기에 교회 안에 우상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것 이제 뭐그 스트라스부르에 그 가보면 마틴 부처가 사역했던 그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안에 그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사람의 그뭐 그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천주교가 차지하고 또 우상을 세우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종, 국가, 일국가, 일종교. 그, 그것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성당 저거 우상들이 많으니까 마리아 목을 잘라버리 목 마리아상 목을 잘라버린다든가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안 된다. 이그말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 방법입니다. 국가가 이제 기독교 국가고 그런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그 행사를 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개인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일반적인 국가원으로서 전쟁시에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보존기 위해 총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교회적인 통치 방법으로는 총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뭐 세력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 그리고 또뭐저 아, 반전주의자가 돼가지고 평화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총을 쏠수 없다. 국가의 칼에 권세를 주었는데 그걸 그뭐 그걸 무시하고 그냥 외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반전. 운동을 펴고, 그러면 그 진짜 성경 계시의 가르침, 성경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이북에서 쳐들어오면 기독교인들도 총을 들고 나가야죠. 예.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아, 나 반전주의자니까 나는 총안 들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거죠. 아무튼, 그, 바울의 분노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바울의 분노는 거짓 것에 대한 진리의 분노요, 파괴적인 것에 대해 느끼는 건설적인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인간들이 어리석은 우상에 메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흥분이 된 것입니다. 이 거룩, 이런 거룩한 분노는 보통의 경우에 대입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외화적이고 찬란한 듯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사단의 미옥이 있다는 걸볼줄 아는 자가 가지는 그런 분노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흥분 잘하는 사람이 상대적이고 욕구 충족의 차원에서 성질 부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그 그런 걸뭐 거룩한 분노라고 포장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아덴의 그런 형편을 보고 분노하여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변론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에 쌓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뭐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여기서 이 변론이 뭐한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깊게 대화한다 하는 그런 그 파괴적인 변론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변론이에요. 원어적, 원어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변, 변론으로 다 나와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는 회당에서 강론했고 또, 헬라인들과는 저작거리에서 날마다 그렇게 만나서 변론을 했습니다. 이 저작거리라는 것은 아고라 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장, 그, 그니까 아크로폴리스 그 남서쪽에 그런 광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덴의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광장의 남서쪽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기서 헬라인들과 변론을 했어요. 헬라 철학이 뭡니까? 그 대화, 소크라테스가 그 했지. 묻고 답, 답을 얻는 그런 그 식으로, 그,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 물으면서. 예수님도,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그런 이제 대화체에 그, 그 철학을 했어요. 당대의 그 철학자들은. 아무튼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들과. 당시에는 저작거리가 헬라인들의 철학적 변론 장소였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서쪽이라고 했는데 약간 남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당시 아덴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저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 변론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의 중심지와 같은 그 저자와 같은 곳에서 같은 부류끼리 삼삼 모여 모여서 교리나 철학을 서로 어, 변론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과 그렇게 변론하기를 힘썼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그, 저들에게 접근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다는 기록이 아직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뭐, 이제 베레아에서 워낙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직 소문이 덜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가타부터 뭐 말을 못한 거죠. 혹 저들은 헬라적 풍토에 물들어서 바울의 그런 변론에 대해 별달리 생각지, 아, 아. 아, 생각지 않았는지도 알수 없고, 혹,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내용에, 나름대로 공감을 해서, 박회를 할 생각을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대인과 그, 그, 경건한 사람들과는 회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바울은 주로 이제, 시장에서 헬라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 당, 당시에 그 에비그레오 학파, 어, 와, 그리고 저 스토이고 학파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이두 학파 사람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그런 어, 철학자들의 어, 그후예들인 거죠. 에비그레오 학파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비그레오 학파는 주전 334, 330, 아, 342년, 삼호 섬에서 출생한 에피크로스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학파입니다. 삼호 섬은 어디냐면 그 터키 지금 서부 기호 섬이라고 있잖아요. 그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렇게 들렸던 그런 지역에 거기 이렇게 들려서 내려왔다. 그 삼호 삼호 그 아래에 있는 섬이 이제 삼호스라는 섬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에피쿠로스가 에피쿠로스가 그는 신들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신이 인간과 너무 멀리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했고 세상은 무작위한 원자의 결합과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웃음> 이게 이 당시에는 뭐 이제 무슨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실험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한게 아니에요 전부.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정리해가지고 철학적 체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어, 변하지 않는 게그 양자인데 이게 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파동. 지금 그것에 의해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인공위성 저기.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쓰, 쓰고 하는 건데, 우리 위치를 어떻게 아냐. 이 다른 지역과 찍어, 점을 찍어가지고, 어, 그 위치가 어디쯤 정확하게 알수 있. 거의 뭐, 1, 2m 차이 밖에 안나 정도로 그렇게 아니 그 양자역학의 결과예요. 내비게이션도. 그러니까 이 옛날에 에피큐르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웃음> 그는 주전 그 306년경 정원학파를 만들었는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불안이 있는 복잡한 세상에서 구원되는 길은 마음의 고요한 초월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들도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인생이참 어, 평화롭게 구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살수 있나. 그 그러면 그럼은 아, 물질이 악하니까 정신적으로 평안을 느끼면 된다. 정신적인 쾌락 오르가즘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고 그거 아니야. 우리 몸도 다 붙어있는데 그냥 몸으로 그냥 다 쾌락을 느끼는 거그다 그렇다. 그게 구원이지. 지금 인도 요가가 그런 거잖아요. 그 몸의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웃음> 몸의 평화를 통해서 정신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요가가 그렇습니다. 예.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요. 지금 이제 그렇게 요 종교적인 형태를 안 치고 그냥 건강과 관련해갖고. 그 우리의 그안 쓰는 근육들을 잘 쓰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들의 그 철학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 정신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그런 것도 있어요 에피크로스 학파도 둘로 나뉘는데 당시 이제 아직은 그 헬라 헬라의 영지주의가 태동 그 저기 되기 전이니까. 대동적이 전이니까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철학을 한 거죠. 에피크로스 학파가. 마음으로 쾌락을 얻는 그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선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막 이제 자살하는 게 제일 행복 아닌가 하고 자 자살을. 자살론을 피, 피기도 하잖아요 잘못된 철학이기도 하, 하지만 아무튼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을 추구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제안하고 친교로 기쁨을 얻고 위로로 만족을 하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그냥 평화롭게 즐겁게 정의 있게 뭐 이렇게 잘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행복 아닌가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무척 많이 되겠었는데 근데 그것도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하니까 세상도 변하고 이피존부는다 변하게 돼 있어 변치 않는 거는 오직 주님이 안 변하죠 주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나 오늘 오늘이나 내일. 앞으로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가 대신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지. 그 상대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혹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건 아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 그런 주의였습니다. 이 악바는 철저하게 유물론적이고 실천적인 무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반은 바울이 아덴에 왔을 당시 그들이 애초에 내세웠던 주유와는 완전 딴판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검소하고 단순하게 살려는 게 아니고 육적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쾌락을 누린, 그 다른 거다 절제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누린다고 보, 보세요. 그럼 살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먹을 거안 먹고, 뭐, <웃음> 즐길 거안 즐기고. 차라리 그게 아니고 다 즐기고 그냥 정신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게 구원이지. 뭘, 그거 뭐 정신적으로만 그걸 누리고 절제하냐. 그게 나중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게더득세한 거예요. 이때 변질되버린 게한 3세기 지나오면서.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좀 자연 철학을 하면서, 여기 스토이고 학파하는 자연주의 종교인데, 장자, 뭐 노자 사상, 노장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서양과 동양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는 사상은 비슷비슷합니다. 서양은 개인주의적으로 그렇지만, 동양은 약간 공동체주의적으로 그런, 그런 걸 추구하지만, 비슷비슷해요. <웃음> 스토이고 학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토이 교인은 키프로스 사람인 제논에 의해서 창시됐습니다. 제논은 주전 340년에 출생해서 주전 265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꽤 오래 살았죠? 75세 정도 살았네. 옛날 사람치고는 오래 사는 거요 저들이 소아 학파로 불린 것은 제논이 아테네에서 늘 가르치던 장소가 장식 주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랑 주랑이라는 게그 소아라는 그, 그 헬라 말인데 거기서 늘그 가르치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현대판 자연주의자들입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범신론적인 사,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세계정신으로 생, 생각했습니다. 일반 자연 법칙을 떠나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이상 초자연적인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소윅주의. <웃음> 저들은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최고에서는 도덕적 실천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주로 황제나 고관 대작들이어서 당대를 풍미하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주장대로 저들은 산 것이 아니었고, 살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지라 의식화되었고, 형식주의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철학이라는 것은 다 한시적인 거고, 상대적인 것이라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만 남은 거죠 나중에 이론만 있고 실천은 없이 별론만 하는 그냥 아, 이성적으로 별론만 하는 그런 철학이 된 거죠. 주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래요. 어제도 제가 저기 장한 목사님 딸그저기 은혜가 뭐 여기 선생님들 그 연극 그 모임이 있어서 연극 발표회 하는데를 가서 봤는데 그 세상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구원을 생각해 보는가 이제 사이비 그 의사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알루시아라고 하는 약약물을 통해서 잠깐 사람들을 마취시켜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웃음> 가족이 그냥 다 어려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어 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그냥 병이 마음의 병이 생겨서 질줄 모르는데 그 약물을 먹으면 그 아들이 환상 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약물 효과가 한 시간 정도 되는 거 그거 먹고 아들 그렇게 보고 즐기다가 또 약물 깨면 다시 이제 현실색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이제 고통을 느끼다. 나중에 할수 없어 자살해버리고. 그걸, 이제, 누가 창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상에 그 비참한 상황, 그, 그 이제 종교, 이게 제가 그, 그걸 생각했는데, 이 사이비 종교, 기독교인들이 꼭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무슨 큰 행복을 주고 평안을 줄수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꼬이는 것이 꼭 저, 알루시아 약을 파는 의사와 똑같아 그런 생각을 들어, 했어요. 진정한, 근데 진정한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죠. 일시적인 그런 그 마취 효과를 주는 그런 약물과 같은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 뭐, 불교에서도 이제 108번례를 벗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절제를 하고 그냥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화로운 세계. 그게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구조적으로도 악하고, 우리 이 몸이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자기를 벗을 수 있는 자기가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파울이 저들과 변론을 한 거죠. 그들의 그 철학적 한계와, 그, <웃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고 변론을 한 것입니다. 이 변론을 하면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창조주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부 아버지께 그 성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해 가신다. 이게 유일한 복음 아니에 사망의 왕로로 사는 세상 속에서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걸 증거하려고 한거지. 그 진짜 그 그런 그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오늘은 요정도까지 하고 그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에비그레오 그 학파나 스토이고 학파들의 정신만도 못하게 살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평안을 추구하고 하는 우리는 그 완전한 걸 받았다고 하고 세상을 추구하면 그 진짜 악한거죠. 네? 세상 쾌락과 행복과 세상 번영과 그걸 추구하면 진짜 에피큐로스 학파하고 스토이고 학파보다도 못한 인상들이에요. 진짜 악한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 이, 분노를 느낄 것이 무엇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저들에게 제시해야 될게 무엇인지, 그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냥 호의호식 하면서 아상을 잘 드러내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평안하면, 그게 단가? 그걸,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아니죠. 우리 믿음에, 선진 초대교회 그그그 그 미국의 외국의 다 상위 5% 되는 그런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가정을 희생하고 자기 미래를 희생하고 해서 그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거든요 이 우리도 복음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실 한가하게. 물론 쉬, 쉼도 있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주님이 분깃으로 준곳 안에서 그참 평화도 일시적인 평화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평화를 맛보게 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웃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아덴 전도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아덴을 두루 살피면서 거룩한 분노가 났는데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온갖 어, 잡신 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났사옵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과 변론을 했고 또 저자에 나가서 또그 스토이고 학파의 그 철학자들도 에피크로스 학파들과 또 변론을 했사옵나이다 그걸 단순히 그런 세상에 안목으로 변론을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땅에 안목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에 위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이다 참으로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그 그 복음이야말로 사망의 왕로로 타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 싸움은 다 저들이 당대 세계 최고의 도시 가운데에서 그 완전한 문명을 누리고 있는 듯 했지만 참으로 허망하고 헛된 삶을 살고 있었사오는데 저들의 실체를 보고 주, 바울은 그 부울의 복음을 생생하게 증거했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런 그바울의 행적을 살피면서 과연 이 시대의 이 현대 문명의 사회에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우치게 되옵나이다. 그죠그 <웃음> 나의 안위와 번영, 행복,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의 몸인 교회 안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 평화의 복음, 안식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살펴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각성하게 하옵시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신령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